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 변치 않아요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이 소유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의 사랑 고 싶어요. 이 마음 변치 않아요. 세월이 흐른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.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.